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음, 앞전에 5 6편에 하프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2분의 1로 떨어지는 시스템이죠. 긴가. 자 오늘 할 거는 옆돌리기 그리고 비껴치기 음, 그런 형태의 배치가 떴을 때 이것도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스트로크도 간단하고요.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하프 시스템입니다. 하프 시스템 56편에도 제가 하프 시스템을 올려드렸는데요. 음, 긴 각으로 치는 하프 시스템이었죠. 오늘은 좁은 각으로 칠수 있는 하프 시스템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먼저 포인트부터 아셔야겠죠. 자, 출발과 도착이 똑같죠? 자, 여기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음, 7 정도부터 6 정도부터 7, 8 정도까지는 당점이 중단 당점이고요. 중단무회전. 그 위로는 다 상단무회전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는 앞부분이니까 상단 무회전이죠. 무회전은 상단 무회전. 자 어떻게 출발값을 찾냐면 일족구가 놓여 있는 곳과 제가 갈 방향에 있는 코너점을 향해서 임의의 선을 긋습니다 그럼 요렇게 되죠. 이렇게 라인이 같네요. 그럼 출발은 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식은 출발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프가 나오는 거죠. 반. 2의 반은 1. 2 나누기 2는 1이죠. 그러면 제가 무회전으로, 상단 무회전으로 코너 근처를 보내면 1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무회전을 주시고 코너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미들발로. 거리가 갖고 오니까 1에서 1.5일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구장마다 조금 짧아질 수 있습니다. 길게는 나올 수 없겠죠. 조금 짧아질 수도 있는데 길게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어, 숙지를 하시고요. 음. 그럼 다른 각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배치를 세워 봤는데요. 자, 2위의 선을 긋습니다. 일족객 중앙을 통과하는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대략 4 정도에 있네요. 자, 4 나누기 2는 2죠. 2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2보다는 넘어갈 수 없으니 프레임 포인트로 떨어지겠죠? 요렇게 여기가 레일 포인트면 요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프레임 포인트 약간 옮겨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코너의 점을 향해서 치는 겁니다. 여기까지 치셔도 상관없고 요 안쪽으로만 안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점요 정도까지는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단부회전 여기서 봤더니 반 두께 정도 되네요. 반토끼를 보시고 미들발로 반토끼를 보시고 미들발로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고요 뒤로 가수록 약간 어렵긴 하지만 어, 뒤로 가면 6포인트 이상 가버리면 어, 무, 무회전 당점이상당당점이 아닌 중단, 무회전으로 바뀝니다. 요정도는 중상단이겠죠? 여기는 상단이라면 여기는 중상단, 여기는 중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엔는 이런 배치를 세워봤습니다. 자, 출발값을 찾아볼게요. 자. 코너의 점을 향해서 Q선을 꺾고, 뒤에 선도 그어버립니다. 출발이 8에 있네요. 자, 출발에 8이 있습니다, 이제. 8. 8 나누기는 4죠. 프레임 포인트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숫자가 6이 넘어가면 중단 당점이라고 그랬죠? 무회전, 중단 당점. 중단 당점을 주시고, 코너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미들발로, 미들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배치가 꼭 이렇게 서 있지는 않겠죠. 자, 다른 배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요런 배치를 세워봤습니다. 자, 먼저 당점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당점을 설명해 놓겠습니다. 당점은 상단 무회전이제로고요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1시 당점이 1 1시 반 당점이 2 2시 당점이 3 9시 중앙 당점이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배치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음, 대략 봤더니 출발이 4 정도에 있네요. 자 도착이 반이 떨어져야 되는데 2에 있습니다. 근데 공이 한 포인트도 이동해 있네요. 자, 이럴 경우에 반 포인트당 1씩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2를 2당점을 주시면 되겠죠? 자반 포인트당 1당점입니다. 그러면 한 포인트니까 2당점. 코너에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2당점을 주시고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프레임 포인트로 들어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2당점을 주시고 코너에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미들발로 미들발로 자 요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스트로크는 간결하게 치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1에서 1.5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미들발로, 어, 팔로가 나가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너무 부드럽게 쳐버리면 음, 공이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배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런 배치를 세어봤는데요. 자 출발값을 잡아볼게요. 출발이 대략 5에 있네요. 5에 있으면 계산값이 2.5죠. 자 1, 2, 2.5 2.5 여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도 대략 한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요때는 역팁을 주시면 됩니다. 11시 당점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10시 반 당점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코너로 갈수 있는 두께를 잡아서 마이너스 2 당점. 좀 어렵겠죠. 자, 이때는 코너까지 보내고 마이너스 2 당점을 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언저리 값으로 한반 정도 포인트로 보내고 한 팁을 빼주시고요. 그러면 그래도 좀 어렵겠죠. 그러면 조금 더 옮깁니다. 한 포인트. 자, 그러면 여기가 무회전 당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무회전 당점을 주시고 1포인트로 갈수 있는 두께를 잡으시고 치시면 됩니다. 똑같이 스트로크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스트로크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죠. 는 역팁을 잡기보다는 한 포인트 차이가 나면 한 포인트를 옮겨서 코너의 점에서 한 포인트를 옮겨서 무회전으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시스템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빗개치기도 나온다고 그랬죠? 빗개치기도 한번 시탈 해볼게요. 자 요런 배치를 세어봤는데요. 자 출발값 대략 3에 있네요. 자 3. 3 나누기를 하면 1.5가 나오죠. 1.5. 프레임 포인트 쪽으로 떨어집니다. 코너에 갈수 있는 두께를 잡으시고 무회전을 주시면 들어가겠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자, 코너로 갈수 있는 두께를 잡으시고 무회전, 미들발로. 미들발로. 자, 요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코너의 점을 보시는데, 코너까지, 점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그 근처까지 가면은 맞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것도 똑같습니다. 도착이 반 포인트가 차이 나면 한 팁을 더 주시면 되고요. 한 포인트가 차이 나면 당점을 이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치면은 편안하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럼 반 포인트 짧게 있으면 역팁을 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아니면 코너보다 반을 보내고 무회전을 주시면 되겠죠? 자, 기울기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기울기는 빗각일 때는 똑같습니다. 엇각이 되면 어각한 칸당 당점이 내려갑니다. 두 칸이 되면 중화단 당점이 되는 거고요. 두칸 이상이 되면 중하단 당점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시탈을 해볼게요. 기울기 두 칸. 기울기 두 칸을 어떻게 보시냐면, 일족구와, 일족구와 저의 선상을 요렇게 중앙으로 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음, 이 정도 올라와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대략 귤기 2가 됩니다. 여기서 저기니까 대략 2가 되죠.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중단 당점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 이상이 되면 중하단 당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너에 갈수 있는 점을 보시고 자 무회전이 되겠죠. 중하단 당점, 코너로 갈수 있는 두께.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 당점으로 회전 없이 코너까지 보내기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반 포인트당 한 팁을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두 팁이 되겠죠. 하지만 두꺼운 두께를 맞고 가면 이렇게 오는 공이 아니고 이렇게 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팁을 많이 주시면요. 완팁 이상은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울기가 요럴 때. 길고 있을 때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연습을 해보시면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단 당점에 코너까지 보내는 타격점만 잡아 버리면 공은 코너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충분한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편안해지겠죠. 자 그러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시타 장면이 나오겠죠. 간출해서 몇 가지만 시타 화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